이거 다 있는 데서 샀던 스크러치인데 애기들이 많이 긁어가지고 이제 버려야 될것 같아요. 순이가 제일 많이 긁었어. 순이야? 아 맞아, 순이가. 그래서 스크러치를 새로 샀는데 진짜 많이 샀거든요 이게 제일 큰큰 큰 스크러치 그리고 이 스크러치 이 판으로 된 스크러치도 샀고 이렇게 소파처럼 생긴 스크러치도 샀고 경사로진 스크러치 이거 두 개는 이거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이거 자꾸 물어뜯어가지고 이렇게 경사로진 거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여기 밑에 여기,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이두개 이렇게, 이렇게 일자로 된이 스크래치는 음, 이거 한참 전에 산거 이렇게 스크래치가 많은데 이거를 바꾸려고 합니다 자. 이다기다뭐을거는면 아, 그래. 이게 이게 분리가 돼요. 이렇게. 멋지어 이거 궁금해. <웃음> 체리도 일러봐. 어, 체리도 여기 들어가봐. 안 들어갈 거야? 냄새 맡는거야? <웃음> 어쨌든 이렇게 이 생거를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을거예요 모찌 잠시만 모찌 잠깐만 자, 이렇게 꼈어요 됐다 <웃음> 이제 원없이 그거 알겠지? 또 사줄테니까 지금 애들 살머리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꽤 좋은가 보네 그렇지, 새로 하나 사줬는데 여기 체리하고 망고가 다리를 차지했어요. 망고봉에... 뭐 어, 서로가 너무 좋은가 보다. 오이 응. 손마요 맞잡았어 아유 아유 아유 이터지래 <웃음> 이게 뭐야? 귀여워 <웃음> 쟤리 이빨 라래 모찌가 기분이 좋대요 어머! 망고 저거 긁네? 오. 무슨 쌍방으로 긁, 긁기 대회 하는거야? <웃음> 망고는 웃기다 우와 우와 왜 그래? 순이포 즈마요팔 하나 올려. 집사, 밥 갖고 와. 이런 거 같지 않아? 집사야. 언제까지 내가 나가서 먹어야 되겠니? 이런 거 아니야. 아, 못끝인장 아, 얘 자세 봐요. 팔 하나 올려놓고.